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최보입니다. 오늘은 성장하지 않는 유튜브 채널들의 공통점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드센스 수익이나 비즈니스와의 연결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라면 누구나 나의 채널이 성장해 주길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해 본 분들이라면 채널을 성장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운영을 포기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될 것이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유튜브 4.0은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는 포인트를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 구독해 주시고 영상이 올라오면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채널의 첫 번째 공통점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채널들입니다. 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성장하지 않는 채널은 거의 다 이렇습니다.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동영상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영상을 올려도 됩니다. 하지만 채널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자는 지인도 유명인도 아닌 개인의 브이로그나 자기소개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동영상을 보는 건 그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채널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이 아니라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딱 좋은 예가 있는데, 누구나 한 번쯤 보셨을 대형 유튜버 진용진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6년 전에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채널을 운영한 건 2년 남짓입니다. 2년 전 구독자 7천명에 불과하던 채널이 지금은 200만 구독자로 폭풍성장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비군 훈련 다녀온 이야기, 편집자의 일상, 반려견 이야기 이런 걸 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봤습니다. 조회수가 고작 몇백 조회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몇백 뷰가 나온다면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은 영상 하나에 몇백만 뷰를 기록하는 채널임을 감안했을 때는 매우 작은 수치입니다. 그럼 이 채널은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진용진 채널은 몇 번의 컨텐츠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올리던 컨텐츠에서 누구나 부탁하면 도와드린다라는 컨텐츠로 채널의 1차 성장이 시작됐고 1년 전부터는 그것을 알려드림이라는 컨텐츠로 일상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했을 것들을 찾아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컨텐츠로 현재의 위치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유재석은 자기가 찍은 내내 치킨을 먹을까? 라던가 옛날 학교짠들은 지금 어떻게 살까? 같은 컨텐츠들입니다. 여기에 성장 원인을 하나 더 찾자면 인간미입니다. 인간미라고 표현했지만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사기당하기 딱 좋은 순박한 청년의 이미지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행동만으로 컨텐츠를 올린다면 아무도 시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회수를 얻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동영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채널의 두 번째 공통점은 동영상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50개를 올려야 합니다. 영상을 50개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채널이 성장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죠 라는 말밖에 할수 없습니다. 물론 몇 개의 동영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백종원씨가 영상 두개로 100만 구독자를 모았다던가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의 영상은 예외입니다 하지만 일반인 중에는 몇개 또는 1, 20개의 동영상으로 성과를 내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영상이 많지 않으면 구독자가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연히 어떤 사람이 당신의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그 내용이 좋고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다른 동영상도 보고 싶어서 당신 채널에 가거나 관련 동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때 만약 동영상이 몇개 없다면 금방 모든 영상을 다 보고 다른 채널로 가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올린 동영상이 많다면 보는 사람은 이것도 볼래? 저것도 볼래? 근데 시간이 없네. 게임도 해야 되고 일단 구독하자. 그렇게 채널을 구독하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영상의 개수가 적으면 구독하지 않아 채널이 성장하기 힘듭니다. 두 번째 이유는 동영상의 개수가 적으면 채널의 랭킹이 계속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널에는 랭킹 즉 레벨이 있는데 채널의 랭킹이 낮으면 유튜브가 우대해 주지 않아 다른 채널의 추천 관련 동영상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전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문에도 링크를 올려 두겠습니다. 채널의 랭킹을 올리려면 채널 전체의 시청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의 개수가 적으면 채널의 시청 시간도 증가하기 어렵습니다. 즉 동영상의 개수가 적으면 우연히 당신의 동영상을 본 사람이 구독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채널의 랭킹이 낮기 때문에 유튜브가 우대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동영상을 50개 이상은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채널의 세 번째 공통점은 타깃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타깃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 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도 수만 개의 채널이 새로 생기고 있고 이미 수많은 인기 채널이 존재하기 때문에 타깃을 정하지 않으면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채널을 선택할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요리 레시피를 올린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동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그 동영상이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레시피를 알려주기만 하는 요리 동영상이라면 당신의 동영상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쉬운 레시피 동영상이라면 이미 인기 채널을 통해 보고 있을지도 모르고 연예인이나 요리 전문가의 동영상을 볼지도 모릅니다 즉 당신의 동영상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남성 30대 독신으로 타깃을 정해서 30대 독신 남성이 5분만에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보기 좋고 인기도 많은 레시피 이런 동영상을 만든다면 물론 타깃 외의 사람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겠지만 타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채널에 흥미를 가질 것이며 그 채널을 선택하고 구독할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당신 채널의 타깃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사회인인지 학생인지 취준생인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등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타깃을 정해야 합니다. 오늘은 성장하지 않는 채널의 세가지 공통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영상의 개수가 적다. 세 번째는 타깃이 정해지지 않았다. 만약 오늘 말씀드린 공통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성장하지 않는 채널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이 점에 주의하기만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면 반드시 채널이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만약 유튜브에 관한 질문이나 상담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4.0 최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